여러분 안녕하세요 로젠젠입니다 와 목소리랑 모습이랑 매칭이 안된다고요? 아니 무슨 소리예요 저는 흔한 여캐 고르는 남자 유저인데 이 정도면 엄청 솔직한거지 솔직히 여러분들이 온라인에서 만난 여캐는 실제로 군대 전역한 남자일지 어떻게 한... 어 오늘은 한번 이렇게 인사드리려고 했어요 왜냐고요? 바로 내일부터 마비노기 모바일이 지스타에서 시연되거든요 진짜 오래 걸렸네 네 그래서 이 로젠젠도 내일 부산으로 내려갑니다 하지만 저는 지스타는 내일이 아니라 금요일날 가요 아마 내일 수능이 끝나고 금요일날 사람들이 얼마나 올지 좀 무섭기도 합니다만 <웃음> 수능 보시는 분들 화이팅! 그래서 공지 드립니다 저는 이번 주 금요일 오후 12시에 방송을 키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에 따라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당연히 지스타 마비노기 모바일을 최우선적으로 볼 예정이고요 저와 함께 어떤 게임인지 한번 같이 살펴봤으면 좋겠네요 혹시 오셔서 절 보신 분이 계신다면 주저 말고 인사 한번씩 해주세요 아싸라서 친구가 없어요 물론 그때는 이런 모습이 아니라 덩치 큰 파란옷 덩어리가 돌아다닐 겁니다 무서워하지 마세요 그럼 우리 모두 그때 봐요 안녕